같은 휴일에 마누님께서 옛날 컴퓨터만 하고 도대체 운동은 언제 갈 거야? 빨리 일어나 운동 가야 하니까. 모처럼 휴일인데 힘들게 굳이 그래. 운동을 가야 할까요? 결정했어. 홈 생활 아니면 헬스 동시에 같이 할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의자를 홈트용 헬스 자전거로 바꿨습니다. 실내용 헬스 자전거를 새것으로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중고로 6만원 주고 직접 자차로 가져왔습니다 실내용 헬스 자전거 종류를 크게 입식과 좌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더군요 엉덩이가 그나마 덜 아프고 편하게 오래 앉아서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좌식 헬스 자전거가 딱 안성맞춤 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좌식 헬스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책상 위치를 바꿔주어서 헬스 자전거를 설치할 만한 여유 공간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책상의 위치를 바꾸기 전에 다중 모니터들과 각종 연결선들을 사전에 미리 깔끔하게 제거하였고요. 언제 날아올지 모를 만울림의 등짝 스매싱 뒷각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먼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헬스 자전거와 컴퓨터 책상으로 인한 찍힌 과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바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고무 깔판 매트를 촘촘히 설치해주었습니다. 이 고무 깔판 매트 역시 저렴하게 중고로 직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내 자전거가 모니터와 사용자의 눈높이와 시야각이 알맞은 위치가 될 때까지 각종 세부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를 적절한 곳에 놓아본 후에 모니터 위치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책상 위치와 모니터 위치를 다시 변경해줘야 했습니다. 이 변경 작업이 말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우선은 펼쳐놓은 모니터를 책상 안쪽으로 밀어넣었고요.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단 실내 자전거를 멀찌감치 치워놓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컴퓨터 책상을 요령껏 벽쪽으로 완전히 밀어붙인 후에 바닥에 깔린 충격 소음 방지용 고무매트도 함께 요령껏 밀어서 벽쪽으로 깔끔하고 확실하게 재위치 시켜주었고요 실내 자전거를 다시 재위치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니터 시야각을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다중 모니터들과 모니터 암을 떼어내고 재설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두 개의 모니터들을 모니터 암으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을 해주었고요 안전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다시 마지막으로 실내 자전거를 멀찌감치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니터암, 지지대를 책상으로부터 분리시켜주고 각종 케이블 연결선들도 같이 한꺼번에 함께 치워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컴퓨터 책상을 말끔하게 보호해 주어서 찌든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는 책상 헝겁대기 커버를 마침내 새것으로 교체해 주었고요. 영상으로는 너무 길고 지루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가장 힘든 작업이었던 모니터암 지지대를 고정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나머지 모니터들과 각종 케이블선 연결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니터암 관련 설치 작업에 관한 자세한 영상이 궁금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참고 링크 영상을 걸어놓겠습니다. 모니터 암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모니터 암을 종류별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흔히 겪는 불편한 점과 해결법, 설치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에 보시다시피 컴퓨터 책상에 3개의 다중 모니터가 말끔하게 설치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헬스 자전거를 컴퓨터 책상 옆 적당한 위치로 옮겨 놓은 후에 모니터 암을 이리저리 조절하면서 모니터 사용자의 눈높이와 시야각을 가장 편한 위치로 재조정해 주었습니다. 다중 모니터와 컴퓨터 책상 그리고 실내 자전거가 서로 물리적인 간섭 없이 제대로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컴퓨터에 전원을 넣어서 컴퓨터를 사용함과 동시에 실내 헬스 자전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불편한 점이 키보드를 사용자 앞에 적당히 위치해야 하는 점이었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마우스패드 겸용 팔 지지대를 키보드 받침대로 쓰기로 결정하고 무릎과 간섭되는 공간을 피해서 컴퓨터 책상에 설치해주고로써 우선은 임시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몇 시간 동안 이 헬스용 자전거에 앉아있는 상태로 본 영상을 편집해서 영상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키보드를 자주 많이 사용하기에는 이 실내 헬스 자전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사용할 이유가 1도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실내 헬스 자전거를 부르면서 컴퓨터 생활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컴돌이 생활과 홈트레이닝 이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고실내 헬스 자전거 구입비용 6만원, 고무바닥 매트 구입비용 1만원, 그리고 설치작업에 꼬박 하루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컨셉용으로 만든 가짜 세팅이 아닌 저 본인이 사용하는 빠꾸없는 실생활 세팅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 마눌님도 이 실내 헬스 자전거에 어느덧 눈독을 들이더군요. 중요한 건 최대한 복잡한 컴퓨터 케이블 선을 방바닥으로부터 공중으로 띄워서 나름 깔끔한 집안 먼지 청소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정없이 꽂혀 버리는 등짝 스매싱, 귓각을 최대한 방어해줬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